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오덕리에 있는 주말농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북면 오덕리에 왔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치 오늘 매매할 치입니다 반은 감나무 밭으로 활용하고 반은 사용하지 않는 목전입니다 감나무 밭은 잘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반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입하셔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서 일부 땅에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잘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나무 밭입니다. 감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감이 아주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도로에도 잘 접혀져 있는 감나무반 매매입니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국어에도 잘 접혀져 있고 밭에 농막이 있어 경기, 수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농막과 도로입니다. 농막이 좋은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감나무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국어는 접해져 있습니다. 면적은 2616 제곱미터 7 9 0한 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입니다. 농막이 있으며 수도 전기는 있습니다. 추천은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금액은 3.3조곱미터당 23만원이며 총금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 2487-0015.